친구가 여기 게가 맛있대요. 물론 저는 빡쿠테만먹으려 했는데, 그래서 개도 먹고, 이 친구가 여기 야자수 안에 빡쿠테가 있대요. 야자수 빡쿠테를 먹어볼 생각입니다. 아, 근데 구항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. 저, 이란 곳인데, 작은 마을인데, 여기가 그, 게가 유명하대요. 근데 여기, 로코짤 하나 시켰는데, 여기는. 돼지 보통 돼지로 하는데 여기 닭으로 하네요. 먹어봤는데 아 역시 맛있네요. 아 역시 쿠아룽푸로꼬차가 역시 틀려요. 아 제가 오늘 케케에서 포타키나무를서세 군데 먹었는데 달짝지근하면서 그 약재의 맛이 나요. 아 강한 약재의 맛이. 아이아 아, 저는 이 맛이 정말 좋습니다. 아 이거 저희가 보기 볶음밥도 맛있을 거예요. 아 그리고 여기 구용에 이 게가 맛있다고 적극 추천해서 네, 먹게 됐습니다. 아 한번 먹어보죠. 로컬 차가 맛있으면 다른 것도 다 맛있어요. 에이. 김치 맛있으면 다른 음식 다괜찮아요와 잡채도 맛, 볶음밥도 맛있어요. 와 틀려요. 뭐, 물고기도 넣고 해삼 같은 거 많이 넣었어요. 와 맛있네요. 주먹이 장난 아니게 커요. 와 근데 아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게보다 소스가 더 맛있네요. 아그 밥도 맛요. 와개는 아,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. 아, 진짜 맛있고 로코차는 전 닭으로 한 로코차 처음이에요. 네, 약간 돼지만 나요, 다 닭. 아, 근데 달면서 약재 맛이 나면서 와 오묘해요. 아, 진짜 맛있고요. 아 볶음밥도 진짜 맛있었어요. 와, 제가 먹은 볶음밥 중에. 카장이라서 먹은 거기보다 더맛있는것같아요 뭐랑 비슷하려나 야... 볶음밥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 구영인데 외국인이 오기는 좀 힘들거예요 아...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... 근데 여기 말고 진짜 바쿠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물... 어... 다팔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못 갔는데 아... 정말 잘 먹었습니다 생각... 예상외로... 아... 제가 한달 동안 있습니다 제일 맛있게 먹은 저녁 같아요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네. 그래서 아 8시 반인데 여기가 작은 마을이라서 손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없네요 아. 근데 아까 저 아주머니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니까 했더니 재료를 좋은 걸 쓴다고 하시네요 네.